여러분, 일출복입니다! 이거 한번한데 17만 5천원짜리. 와, 너무 맛있어요. 소갈비 해장불 작살이네요. 대박, 도와. 여기는 하와이 출스입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. 지금 해가 띠언띠언. 지금 석양이 슬슬 치고 있습니다. 서귀포에서 또 이제 제주시로 한 시간 정도 달려갑니다. Let's get it on. 자 지금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. 지금 저와 함께하는 우리 고세호 커피디가 정진욱에게 전화해서 표를 끊어놓습니다. 뭐라고? 정진욱은 뻥인지 알고 안올 수도 있는데 진짜 비즈니스로 티켓을 끊어버렸어요. 지금 막 대안하고 끊었기 때문에 어, 보내놓을 때 그걸 정진욱이 옳지. 지금 1시간 남았습니다. 아침정진욱 집이 김포쪽이라 마군나는 한정거장이에요. 5분만에 제철타고 가서 퍼를 타고 오면 되는데 올지 8시 장갑이? 8시. 지금 현재 시간이 7시입니다. 7시. 7시 다 됐어요. 6시 53분인데 아, 8시. 전화해보세요. 전화합니다. 지금. 자, 좀좀 전화할게요. 야 네. 8시 출발 <웃음> 대한민 비즈니스로 포넛다잉 8시만 안 되나 이거? 뭘안돼 마곡나로라며 아뭐 지금 만나세요 이거 환불 안돼 17만 5천원짜리 아? 한번안 된다고 8시만 지금 가야 되는데뭐 어떡해 이건 아, 리 환불해야 됩니다 환불 자 제주도 지금 제주시 도착했습니다 우리 고 피디 PD, 고피디 하고 아 제가 도착하고 싶은 바로 숯불 닭갈비 돼지갈비 서서방 아. 숯불 닭갈비 아 지금 친구가 운영합니다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서서방 숯불 닭갈비인데 진짜 맛있어요 어 왔어 아 너무 맛있어요 많이 갈립니다 아제 친구네 집인데 서서방입니다. 서서방. 야 서서방. 오세요 오세요. 빨리 빨리 오세요 제주도 오늘 마무리는 친구네 가게 서서방에서 마무리합니다. 에헤이. 네. 자 정진욱과 난 여기 왜 있어? 저. 어제 제주도 갑자기 밤에 달려온 정진욱입니다. 타고 온. 아 비행기를 저녁밤에 갑자기 타고 온. 정진호. 그여기를 봤더니 조식 불포함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. 아이고. 그래서 조식 이 있어야 되는데 세원의 감자탕, 아 세원의 해장국 먹으러 가야 됩니다. 예. <웃음> 네. 자 이제 저희는 아침을 아침겸 점심 세원의 해장국 먹으러 갑니다. 맛있겠죠? 예. 그 그거 어. 아니야? 응? 어? 뷔페? 잖아 보통. 자 제주도에 급하게 온 정진욱 씨. 정진욱 씨는 네. 슬리퍼를 신고 왔습니다 제주도에. 아 낭만과 아, 휴양의 고장. 제주새우 회장품이네요. 정말 멋진데. 이거 엄청 예가 됐어. 오, 여, 제주새우. 일 밥은 해이이고 가면 되니까 음. <웃음> 갈비, 소갈비 해장국작살이네아이 봐도 <웃음> 어? 뭐라아맛있어어 너무 있어요아 진짜 맛있다 역시 아유, 네. 고새 해장국 예고새 <웃음> 해장국 맛있어요 소갈비 아이씨, 거짓말하게 되 뭐라고요? <웃음> 에이 아이, 너무 맛있습니다. 오, <웃음> 잘나온거 같아요. 잘났어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그죠? 야 이게 소편육이야 소편육? 오 근데 지금이 더 보기 좋긴 하죠. 지금 얼굴은 자는 거. 또? 여러분 소편육이면 소편육. 그죠? 그냥 소, 배 배만. 편육을 만든 거예요. 대박이지? 처음 먹어봅니다. 그죠? <웃음> 로배 펴버렸잖아요. 맵힌 냄새가 나요. 음! <웃음> 음. 음~~ 이거? 진짜 부드러워 음~~ 어우 음. 너무 맛있다 고새우가 만들었어요 고소 아 고새우가 고새우 PD가 운영하는 어? 고새우 새우 제주새우입니다 제주새우 제주삼다주 제주새우 한번 자랑 한, 한 제주, 해주세요 제주새우소 네? 자랑 한번 해주세요 어떡해요 제주새우 내가 내 자랑하는 건 아니지 진웅이가 자랑해 좀예아 이게 그 3대째 아 3대째가 아니고 3개째 내려오는 식당이거든요 그죠? 서울에도 있었고요. 지금 제주도에 2개가 있어요. 4개가, 있지. 4개가 있어요. 개가 있어요? 뭐? 예, 돈 많이 벌었네요. 재우세요. 화이팅! 이야 여기 바로 이호 태우해수욕장. 태우해수욕장입니다. 2호동. 네. 도로하루방. 군사 여기 서 있을까? 야저 수영하네? 신우가 수영한다. 네. 서핑을 하는 여기서. 바람은 선수로 비교하는데 햇볕은 따가워요. 따가 뜨거워 여름 아닌 뭐 봄,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단계 수영하기좀 춥지 않을까 싶고 정진욱씨 요즘엔 어때요? 네 여러분들 출차사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. 음. 예. 자, 여기 함께하고 계십니다. 네, 오늘, 어, 여기는 제주시 1호가 아닌 2호. 어. 자, 여기 태우. <웃음> 이렇게 해서 2호와 태우가 만나서 2호 태우 해수욕장. 예. 지금 바로 떠나보실까요? 뿅! 따라라라. 어, 둘이 여기 있다. 바 아, 뭐. 아와 아로 어 이정 씨. 네, 안녕하세요. 어 여기는 어디에요 여기는 하와이 쪽입니다. 예. 아, 하와이 쪽이고 아,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 해외는 못 가기 때문에 예. 아, 제가 왔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뭐, 어, 여기 뭐, 한국분들밖에 없었는데, 외국인들은 다 어디 갔죠? 네, 이곳 하와이는 한인 사회가 되게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. 아, 예, 예. 어, 그래서 한인들끼리모이 그리고 어, 한국 차, 뭐, 한국 어, 음식, 한국 양말, 신발, 이 모든 게 들어와 있어서, 거의 뭐, 하와이 안에 있는 한국이라고 볼수 있겠죠. 아, 하와이에서도 영업 중이라고 써놓나요? 아 저기 옆에 한수만 보니까, 네. 하와이 유명한 갈치인가봐요. 갈치가 있습니다. 예, 작은 어, 발이 어, 갈치 뭐 아, 이런 게써 있네요. 예. 갈치 뭐 홍장사 예, 송탄송탄 뭐, 뭐, 뭐, 수가, 무사마시, 무사수 예, 아무튼 여 하와이에 또 이렇게 또 많은 현지 네. 분들의 언어를 들어봤고요. 하루방이 있는 거죠? 오래 어, 어, 어, 이틀방이었어요. 어, 네, 나이스 비디오. 홍장사 예. 하나만 가면? 아 예. 어, 즐찾사 여행의 즐거움을 찾아봤습니다. 즐거운 건 너무나 많죠. 여러분들 파이팅, 사랑합니다. 빨리 다 돌릴게요. 빨 돌릴게요. 네, 안 영주도 타고 집으로 갑니다. 컴백 컴. 아 이렇게 해서 제주도 아, 여행은 마무리됐습니다. 아 이제 집으로 들어가야죠. 안전 무사 귀환. 제주에 있는 시간 동안 그래도 맛있게 먹어서 너무 좋고.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또 행복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주도 여행 오늘 마무리할게요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